한 번에 깨야지 한 번에 1 깨야지 아, 자 여기 어쩔 수 없이 에리아를 빼야됩니다 에리아 빼고 프리 자 아, 이거 조금 딜 손실이 크죠? 와확 줄어드네 데미지가 그러면 믿을거는 QE 밖에 없어요 q e 의 헬리오스 헬리오스 스킬 로여기는방법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이샤가 조금 도움이 안될거예요 베를라로 바꾸고 베를라로 바꾸면은 공연력이 또 떨어지죠 만까지 떨어졌네 사실상 퀴이 혼자서 딜하는건데 완벽하게 1피에 하기 위해서 플로 채우고 갑니다 아, 나마리 혼자서 6만 2천 이라고요? 와 미쳤다 왜이렇게 세요 유적시간 동안 화백 오 뭐야 트위때아 맞다 트위가 공절대구나 요거 왔다갔다그러면은 어 딜하기 더 쉽지 어. 방스 돌아온 게 오케이 제리 쏜. 아물 딜러로 나온다. 이거 좀 애매한 걸. 말랑아 따와라. 와.. 프가 별로 생각을 안하네 아니 창 들고 있어서 딜러로 나올 것 같은데 와, 잠시만 브레이크만의 피가 이만큼이라고 미쳤다. 대장, 와... 와... 큐이, 니네 미쳤다. 진짜 와... 진짜 <웃음> 누나를 그냥 녹여버렸는데 불로 지져버렸어. 큐이가 와... 큐이가 이렇게 줄었는거 봐. 기 120만 뒤에. 맞아, 맞아, 무한 딜 타임, 무한 딜 타임. 야, 이거 골렘 나오기 전에 죽이자. 골렘 나오기 전에, 골렘 나오기 전에, 골렘 나오기 전에 죽여버리자. 골렘 나오기 전에 죽여버리자. 골렘 나오기 전에, 골렘 나오기 전에, 골렘 나오기 전에, 골렘 나오기 전에 끝났어. 골렘 나오기 전에 끝났어. 와 미쳤다 큐이 닐 15,000 1 5 0 미쳤다 진짜 와